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가위 자국과 클리퍼 자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없애는 방법을 한번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연습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죠 화이팅 입니다 뒤에는 상고용으로 그죠? 가위밥 없이 가위 자국이 안나게 윗부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위에 부분들다 걷어내 주시게 되면 위 탑부분 머리 긴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좀 걷어내 주시면 훨씬 더 가볍고 머리 치기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이쪽 양쪽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툭툭툭툭툭 잘라주시면 훨씬 더 치기가 쉬워지, 쉬워지시겠죠. 그래서 <웃음> 오른쪽도 마찬가지. 니 똑같이, 이 윗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치셔야 돼요. 왼쪽 손은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, 오른쪽 가위로만 톡톡톡톡 잘라주시는 거예요. 한 번씩 이렇게 좀 검사도 해 가면서, 부분을 가위로 툭 쳤을때 게 가위법 없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로 마무리로 약간 정리만 해주신다면 머리 자르는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. 그렇지만 초보 미용사 분들은 당연히 좀 머리 자를 때 사람 머리카락 같은거 자를 때 굉장히 힘들게 자르는 거는 안 잘라봤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연습을 많이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, 변기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, 예, 양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클리퍼로, 어, 가위로 자르듯이 이렇게 쳐 주시는 거예요. 그것 또한 스킬이긴 한데, 그 스킬 같은 경우도 연습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.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, 머리 자를 때 제가 천천히 자른다 해서 좀, 이렇게, 쉽지 않, 뭐, 쉽, 쉬워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이렇게 자르는 걸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, 제가 오늘 커트는 조금 더, 신중하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, 네, 이렇게 좀 잘라보겠습니다. 황고형이긴 한데 약간 댄디하면서 밑에 끝쪽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 좀 다듬, 다듬다는 생각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왼쪽 부분이 잘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은 먼저 머리카락이 잘안 자라는 부분이겠죠?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, 어, 길이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밑에 끝을, 라인을 정리해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. 클리퍼도 마찬가지 끝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나 가운데나 뒤에나 좀 파인 곳이 없나 한번더 확인하면서 네, 천천히 잘라주시면 되고요. 네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라인을 깔끔하게 잘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많이 통해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위 자국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. 머리 자를 때 가위 어떤 가위를 좀 그냥 이렇게 자른다 그래가지고 잘 되지 않을 거예요.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어 각도라던가 연습을 많이 통해서 하시면 가위나 클리퍼 같은 경우는 편하게 자를 수 있을 겁니다. 자 가위를 한번 자르는 걸 보여드리면 듬성듬성 자를 수도 있지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 보시면요. 이렇게 천천히 쭉쭉쭉쭉 올려주세요.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게 아니라 쭉 올려서 계속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. 네, 한번 더 이렇게 쭉 쳐주시면 끝에 삐쭉삐쭉한 나와있는 머리 같은 경우를 다 제거할 수 있죠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왼쪽도 한번씩 그렇게 정밀하게 이게 절대 가위밥이 날 수가 없습니다. 가위 자국은 네, 자를 때 각도라던가 네, 지금 밑에선 4 5도고요 올리면서 90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자를 때 굉장히 좋고요. 자 보시면 잘 잘랐죠? 네,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가위 자국 없이 자르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초범용사 화이팅입니다. 블랙형 <웃음>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